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채폿 ai 관련 주의 날 이었죠 뭐 어제 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 로봇 주 음성 인식 전부 이제 ai 채폿 관련된 종목 들이죠 그리고 애플페이 그리고 보험 관련 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거의 주도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ai 채폿이 가장 강했고 오늘은 이제 AI 챗봇 관련주 중에 엔비디아가 가장 최대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로 오늘 AI 관련, 엔비디아 관련주 오늘 9종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관련주는 MDS 테크부터 이 9개 종목이 있고 오늘 그 종목들, 현재가를 한번 특징을 보시면 MDS 테크가 30, 이 상한가에서 이제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 ITG나 이수페타가 10% 이상의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얘네들 보시면, 이제, 퍼가 나오는 종목이 거의 없죠. 어, 다 실적이 이제 거의가 안 찍히는 종목이지만, 이수페타 퍼 6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잠정으로 1651원을 작년에 벌면서 퍼는 이제 6배 수준이 됐고, 이 엔비디아 관련주 평균 PBR이 2.5배 수준입니다. 뭐 지금 2배 때까지 이제 올라와 있고, C레비 중에 이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세코닉스나 콤텍 같은 이런 종목은 뭐 1배가 안 되는 수준에 있죠. 그리고 시총은 이수페타가 이제 5,900억대, 나머지가 이제 1,000억에서 2,000억대 수준이고, 1,000억이 안 되는 놈 중에 i t i 지 보시면은 어뭐 실적으로는 가장 안 좋죠 마이너스 1673원에 적자를 낸 기업이지만 시총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부채도 작은 수준이고 오늘 뭐큰 폭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종목이고 뭐어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에 있는 종목의 차트와 또 사업 내용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 저평가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 mds 테크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 사입니다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가장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it i g 얘도 엔비디아 관련 주죠 cpu 사업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흐름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52 최고가는 2만 원대 였습니다 c 레 엔비디아 파트너사죠 얘도 지금 신고가를 한번 찍은 위에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상승하려면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올라줘야지 이 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한번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시에 거래량이 실리는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JC연 얘도 지금 6,000원 라인대에서 계속 이제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코닉이 얘는 200일선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세코닉이 아이크래프트. 얘도 신고가를 한번 쓴 이후에 이 20일선에서 좀 지지받고 있습니다. 좀뭐 거래량은 이때 터진 거래량이 거의 뭐 빠져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 여기는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콤텍이 이수페타 얘는 이제 통신용 인쇄로기판이죠 pcb 생산업체입니다 그리고 체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이 pcb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기대로 어 오늘 큰 폭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어 지난해 37% 증가를 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 153% 증가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얘가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고 또고압률에 따른 수익이 또 증가를 했고 또 고객사로 신규 고객사로 마이크로소프트 어 요즘 아주 어 핫한 종목이죠 엔비디아 요두개 엔비디아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체폿 AI 관련주들이죠. 이두개 다. 어, 신규로 고객을 유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떤, 어, 이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이 월봉을 보시면 10년간 지금 6,000원에서 3,000원대를 뚫지를 못했었던 이수페타가올 초에 이제 6,000원대를 뚫었고 지금 8,000원대 마저도 이제 뚫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이제 만원선까지 올라갔지만 만원에서 이제 약간 빠진 상태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만원선을 다시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여기서 또 조정을 받을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재물을 한번 잠깐 보시면 어 계속 이제 이 19년도부터 어이 적자 상태였죠. 이 실적이 나와주지 않았지만 점점 이렇게 개선되는 실적을 보여주고 어, 작년에 이제 흑자로 이제 전환을 했죠. 어, 계속 이제 실적은 어, 이 점점 이렇게 좋은 나아지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영업이익률도 이제 20%대까지 이제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도 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고 어,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또 순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어, 이수페타시스.